야 좋았다 디디다 봤어 아디디다 봤어 포츠드0투더우0더트드 라미 부금이요 어떤 어떤 부금 요번에 1 2억이다형 오케이 아나저 어저께나 부금을 잘못 듣은것 같아 그래서 형이 그 원래 있던 부금으로다가 진짜 맛깔나는 부금으로 오랜만에 한번 명부금 들어가 봅니다. 음. 아, 여기 있다. 빙고 찾았다. 제 원래 근본부금 음.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어저께 안 떴던 거 오늘 한번 많이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다가딱 이제 한번 100만에서 500만 안 좋은 것부터 먼저 까볼게요. 그냥 빨리 넘겨 어 500만이겠죠 500만 딱 맞고 1억부터 30억짜리 여기에서 10억만 떠줘도 괜찮아 제발 2억 그럴것 같더라 어윤형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2억 2억 잘 기억해 2억 나 이거 감을 잡아야 돼 들어가보자, 그렇 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아, 오케이. 2억 8천. 아, 이거 두개두개 두개 주는구나, S는. 2억 8천. 그 다음에 아, 그 해드릴게요 네, 네, 가보자. 2억 8천에서 풍 안싸도 돼요 풍싸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안싸도 돼요 제방은 아 지금 현재 4억 4억 2천인가 4억 6천인가 4억 6천 S부터 이거 두개 92 2 5강 오케이 4억 6천 지금까지 나쁘긴, 나쁘진 않다 4억 6천 아 한개놈 감세해요버리채 흔들겠습니다 아이 당연하지 아 하나는 저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네 받아주고 2 5 0 0에서 5억 야근 야무지게 준다 아래딱 그래, 3천 줄것 같더라 지금 6억 떴나? 6억에다 5천만 브라질팀 오케이 아 근데 오늘은 뭔가 많이 뜰것 같은데? 많이 줄것 같은데? 오케이 7억 오늘 나좀 많이 뜨겠다. 20억 좀 뜨겠다. 어, 싫어. 7억 3천. 아, 느낌 이좀 싸운데. 저거 나온 거 없어. 가자. 어, 아, 7억 5천. 야, 제발 좀 좋은 거 하나만 주라, 진짜. 롤 1강이라는지, 에요 어? 롤강도 근데 너무 싸긴 하다 음. 7억 7천 맞다 요걸로 자 가봅시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걸로 한번 가보자 여기에서 제발 8억? 어, 오케이 8억 아 오늘도 블로그게 많이 안준것 같은데 느낌이 8억 야 그래도 어제보단 많이 뜨겠지 여기에서 진짜 3억만 떠줘도 어제보단 많긴 해 11억 11억 많, 많네 <웃음> 많긴 하네 야 여기서 7값짜리 만약에 진짜 돈 나룻말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민디라는지 이런 것도 떠주면 은 가보자 제발 마지막 팩 제발, 불꽃게파 팍팍팍 이렇 떠주면 안 되냐, 진짜? 어, 좋은 거다. 18억, 어제보다 더 많이 떴다. 어제보다 많아. 좋아. 이러면 이제 한 25억? 한 28억 정도 떴네요. 지금까지. 좋았다. 이 정도면 좋았다. 28억. 오케이. 여기서 이제 능몸. 전력 질주 나쁘지 않다. 28억. 여러분들, 여태까지 몇개 떴, 얼마나 떴어요? 28억이면은 나쁘지 않은데? 30억 정도? 어, 저거, 오케이, 나쁘지 않고. 오케이. 이거지. 야, 좋았다. 원래 너 얼마짜리냐? 어, 20억짜리였네.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일단 이 팔아주고, 싸게. 이런 건 좀, 이렇게딱 팔아줘야 되고. 비싸게 팔아줘야 돼, 최대 어, 프랭키 도영은 좀. 아, 깔끔한데, 오늘? 오늘은 30억이면 나쁘지 않은데? 어, 괜찮다. 아, 그리고 형님, 나중에 저한테 쪽지로 그거 보내주세요. 저 네이버 그 이메일이나 그 나중에 보내주세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내줄 수 있는 최고의 그걸로 용량 되면은 보내드릴게요. 어, 수치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도용이, 아, 도용이 기속이네. 뭐 이런 것들 좀 팔아주고, 음. 야, 그래도 30억 정도면은 괜찮다. 어, 30억 먹었으면은 나중에 좀더 하면 되겠다. 아유, 유현님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 좀 끄고, 음.